양측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수술로 중등도 치매상태에 놓인 경우 의료진 과실이 없다면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6나 2 0 2 9 0 5 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경 고도 후유장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당해 약관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담고 왔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그밖에 의료처치. 망인는보온기간중 양측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고 우측 고관절 관절경 하관절구 돌출 제거 수술을 받던 도중 급성호흡부전신정지등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결국 중등도로 진행된 치매 수준을 보이는 기질성 정신장애라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보험사고에 해당한지 여부,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는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인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나, 원고의 면책 여부에 대하여, 망인은 우측 어깨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추가적으로 양측, 대퇴 비고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았고, 그 치료를 위해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수술을 통한 치료를 대상이었던 망인의 양측 대퇴 비고 충돌증후군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양측 대퇴 비고 충돌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도 후회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